여러분들은 프리역그를 원하는 렉사이를 보고 계십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몇주전에 유상한 상인 문자같은걸 올리고 투표하라고 냈었는데 우선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하지만 다들 눈치가 빠른건지 투표가 렉사이로 다몰려있더군요 그래서 오늘만 들 작품은 제리사이의 여왕 렉사이입니다 렉사이는 공허에 사는 괴물로 이런 땅굴을 파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 제르사이 의 개체 중에서 가장 크고 포악한 개체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 여왕이기 때문에 오버워치 자리하는 뺨치는 강한 여성의 대표적인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럼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본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우선 바닥판을 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렉사이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땅골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인두기를 사용해 땅이 갈라진 느낌을 내줍니다 대충 이런 소보로빵 같은 텍스처의 바닥이 완성되면 미리 만들어놓은 뼈들을 바닥에 단단히 묻혀놓습니다 그리고 회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 뒤에 배터리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전원회로를 집어넣습니다 LED는 공허 특유의 보라보라한 기운이 흘러나오도록 땅골 속과 입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에 페인트를 칠해 보라빛이 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LED도 다 설치했으니까 이제 몸매부터 시작해서 외형을 다듬어야죠 원래는 전신을 전부 근육으로 채워 외형을 만들지만 오늘은 예외로 꼬리와 팔뚝 부분은 패스합니다 몸매가 대강 나오면 일차적으로 피부색을 붙입니다 그래봤자 양팔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각각으로 채워질 거라 유일하게 각각이 없는 팔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이후로 작업이 더 안들어가니까 좀더 거친 텍스처를 위해 도구로 흠을 내줍니다 이제 골반부터 시작해서 배 갑각을 붙여나갑니다. 참고로 이게 꼬리가 바닥에 박히는 상태라 그렇지 골반의 위치는 내려가면서 가늘어지기 직전에 부근에서 시작하며 이렇게 몸을 지나 목까지 갑각이 붙으면 골반 위치에 아주 귀엽게 작은 다리 4개를 붙여줍니다. 사실 이게 끝은 아니고 이따 등각각을 할때 마저 완성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등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등갑각은 먼저 구석진 옆구리와 꼬리부터 시작해 새우 등처럼 여러 개의 껍질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등껍질의 디테일인데요 자료를 보다시피 약간 실핏줄 같은 느낌으로 무늬가 나있습니다 즉, 이런 디테일 하나 놓치지 말고 클레이를 가느다랗게 만들어서 껍질 위에 그대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아까 만들다 말았던 다리도 같이 해주고요 다리는... 글쎄요 생각보다 설명할 게 없네요 아무래도 몸에서 제일 작은 부분이라 크게 디테일이라 할게 없어요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시지 말고 발톱이나 발톱을 감싸는 껍질의 각은 작살나게 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렉사이가 아무리 버로를 타도 꼭 보이는 등지느러미를 지금 할 거거든요 먼저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척추 같은 느낌으로 가시를 붙이고, 척추 가시 라인을 따라서 큰 지느러미를 만들어줍니다. 이 지느러미는 하나가 총3 겹으로 되어 있으며, 제일 앞부분에 짤막하게 세 겹으로 각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지느러미 양옆으로 마저 각각을 채워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팔로 가볼까요? 렉사이가 주로 땅을 팔때에 팔을 많이 쓰다보니, 그에 맞게 손크기가 무지하게 큽니다. 저 정도 손크기면 공사 장비가 부럽지 않겠죠. 그리고 저 거대한 손크기에 맞게 팔뚝을 감싸는 각각도 만드는데, 여기도 등 부분과 마찬가지로, 각은 각대로 잘 잡아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의 마무리로 머리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렉사인는 땅굴에서 사는 괴물이라 그런지 눈이 완전히 태화해서 눈이 아예 없으며다그 말은 즉슨 만들기 정말 편하단 얘기죠 하지만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퀄리티를 약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먼저 확연하게 보이는 이빨이나 각각 같은데 좀더 날카로운 디테일을 더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외관은 일단 괜찮게 잘 나왔네요. 하지만 클레이 특유의 색감이 너무 튀니까 어떻게 처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색감을 눌러주면서 각각의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은 원색이 잘 드러나도록 도색을 덜해 다채로운 색감을 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색이 다 끝난 건아닙니다 이후에 좀더 추가할 부분이 있지만 우선 배경 작업부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의 배경은 당연히 땅굴이죠. 렉사이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 오브젝트잖아요. 제가 미리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작품의 컨셉은 땅굴을 타고 갓 잡은 화려한 냥튀어 오르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땅굴 모양도 바위가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붙여서 땅속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역동광을 주도록 합니다 이어서 바위 모양이 잡히면 텍스처를 위해 겉면에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라서 바위 특유의 거친 표면이 잘 나오도록 붓으로 찍어줍니다. 하지만 이대로 다음 작업을 하기엔 약간 모자른 감이 있네요. 그래서 좀더 역동감 있는 느낌을 넣기 위해서 날아가는 바위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일단 철사로 바위가 공중에 있도록 지탱하게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철사가 직접 보이는 건 보기 안 좋잖아요. 이런 건 이따가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우선 바닥부터 시작해 바위 전부 흑색에 맞게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도색을 할때 갈라진 부분이나 틈새 같은 부분들은 어둡게 음영을 넣어서 굴곡이 잘 살도록 해줍니다. 도색이 다 끝나면 땅굴 속에서부터 흙 먼지가 터져나온 것처럼 바위와 LED 주변으로 솜들을 붙여주면 돼요 이때 아까 터져나가는 바위를 위에 세워둔 철사를 가리기 위해서 철사를 주변으로도 솜을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흑먼지들도 바닥 색깔에 맞춰서 아주 탁한 톤으로 도색만 해주면 배경까지 끝입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과정 하나를 빠뜨린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몸체에 아직 도색을 덜한 게 하나 있었죠 마지막 화렴점정으로 각각에 있는 핏줄 같은 느낌의 무늬에 약간 형광빛으로 라인만 넣어주면 제레사이의 요왕 렉사이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렉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공허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닥치는 대로 모든 씹어 삼키는 게 특기입니다 그리고 땅굴을 파는 게 특기라 협곡에서 두꺼비집 만들기 놀이를 즐겨하 합니다 물론 매정한 사람들은 땅굴을 부수면 돈을 준다는 이유로 땅굴이 많이 파게 되어 렉사이의 서식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연 보호와 종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지 않겠습니까? 혹시 렉사이를 게임에서 보신다면 가끔은 저 녀석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식으로 못본척 넘겨보는 것도 어떨까요? 물론 날 주기를 든다면 먼저 지져버려야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공허적 챔피언들은 금방 만들면서 퀄도 나쁘지 않게 나와서 나름대로 만들기엔 참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작품을 만드는 데 리스크가 적어서 그만큼 만들 때 느끼는 스릴이 적어서 참 아쉽습니다 다음에 공허 챔피언을 만들 때 뭔가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실험도 몇개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을 기약하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